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좀 멋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쉬우면서도 멋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페이키 빅스핀입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백사이드 하프캡이랑 페이키 샤빗을 잘해야 됩니다 그 두개를 합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두 개를 잘 한다면 이 기술은 금방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체는 하프캡을 하고 하체는 페이키 샤빗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습 방법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이 트릭이 굉장히 화려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쉬운 거라서요 바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탠스는 페이키 샤빗이랑 똑같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페이키 샤이을 하고 엔드워크를 하면 돼요. 자. 이겁니다. 이 동작을 합치면 페이키 빅스피임 이빗입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몸을, 어깨를 살짝 안으로 튕겨주면서 샤이으로 해볼게요. 예 이렇게 저는 이게 한방에 이렇게 튕겨지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때잘 안될 거예요 처음에는 페이키 샤빗을 하고 엔드워크를 이어서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페이키 샤빗 엔드워크 페이키 샤빗 엔드워크 그 계속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어깨를 안으로 돌리면서 샤빗을 하는 겁니다 어깨를 안으로 돌리면서 이런 느낌 감은 오죠 딱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낌은 올 거예요 어 근데 막상 해보면 이제 아예 뭔가 안 되거나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몸이 안 돌거나 이 어깨가 안 돌거나 아니면 시선이 안 돌아서 그래요 항상 몸이 회전하는 기술들을 할 때는 시선이 먼저 돌고 그 다음 어깨 돌리고 맨 마지막에 다리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습을 하고 있잖아요 강습을 해보니까 시선을 안 돌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시선이 여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 그러면 실패합니다 한번더 시선이 그대로 보고 있다면 이런 느낌이 돼요 안 돌죠? 보드는 반 정도 돌았는데 만약에 이때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다면 어떻게 틱탱을 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반은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기술 연습할 때는 시선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페이키 샤빅 자세로 가다가 팔을 반대로 했다가 시선을 앞으로 보고 샤빅 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연습 방법 그러니까 페이키 샤빅 엔드워크 이걸 하다가 잘 되면 어깨를 튕기면서 페이키 샤빅 엔드워크 좀더잘 되면 어깨를 더 돌리면서 페이키 샷이스를 하면 바로 탈 거예요. 진짜 이 연습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키 빅스핀 팝 샷비스도 있어요. 페이키 빅스핀 팝 샷비스는 이건데요. 이 페이키 빅스핀 팝 샷비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스탠스는 이제 팝 샷비스 스탠스로 잡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 이렇게 이안 튀어나오고 팝 샷비스 할때 이렇게 놓고 합니다 여기에서 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하고 시선을 먼저 돌려주면서 뛰는데 이걸 처음 연습하는 분들이 이제 보드가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돌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방식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뛰거든요 약간 이렇게 뒤쪽을 밟아주면서 팝샵을 해요 그러면 보드가 수평이 딱 되면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고 찍고 이렇게 피벗 째비기 하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잘 안되시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